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오분 브리핑의 GD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이 약 11,130달러 도달 가능성의 주제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주제는 플루소스 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분석의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리 자, 비트코인 오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10 패턴 관점의 차트고요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면은 어, 자, 보시면은, 현재 아주 기가 막히게 패턴의 하단을 지지받으면서 네, 수렴 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렴은 2019년 6월 26일 고점과 어, 2019년 7월 18일 저점, 그리고 2019년 8월 2 20, 8월 6일에 고점, 그리고 8월 15일에 저점을 어, 이어서 만든 수렴입니다. 자, 포인트로는 ABCD 포인트로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B 포인트와 C 포인트를 이은 피브나치 되돌림 비율 약 78.6%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78.6% 라인, 약 9700선 이 라인이 어 현재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 중요한 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D 포인트 이후에 각각 현재 38.2% 라인, 그리고 50% 라인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순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패턴의 저항점들인 50% 라인과 38.2% 라인을 돌파하면서 결국 사,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며 어, 사, 상단 패턴의 흐름을 보여줄지 또는 패턴 하단을 이탈하면서 하방의 흐름을 보여줄지 이부분 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안전한 매수 포인트를 찾고 계신다고 하면 역시 패턴 상단을 돌파하면서 과거 전고점이었던 12,300달러 정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어,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포인트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펜 관점의 어, 1.1봉 차트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락 추세의 피보나치 펜 23.6% 라인 이 라인에서 어, 중요한 하락 혹은 조정의 모습 때마다 어,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번의 지지를 받아줬고요 세 번째 지지 이후에 어, 반등하면서 다시 피보나치 펜 상승 추세의 78.6% 라인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어, 마지막 마지노선이 부분을 완, 환, 완벽하게 돌파해야 상수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수 있는 피보나치 팬관점의 차트인데요 이라인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현재 다시 거꾸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피보나치 팬 23.6% 라인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만약에 과거처럼 다시 23.6% 라인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이런식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그당시의 가격은 뭐 대략 8,740, 8,500, 어, 크게는 8,500달러까지의 어, 하락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크게는 이런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얘가 수렴을 이탈 하락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약 8,500 달러까지의 어, 하락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반대로 상방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이 피보나치 패인 38.6% 6, 6 프로 라인 이 부분으로 안착하는지 안으로 안착하는지를 <웃음>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목균형표 관점의 주봉 차트고요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가격은 과거 주요 지지선이었던 약 만달라, 만달라 라인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 선은 야, 보시면은 약 2018년 4월 30일 그때 어곧 저항선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라인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어 6월 17일 다시 도달했던 그 라인이고요. 아주 중요하게 저항선의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인목 균형표와 좀 무관하지만 어 만달라의 하향 이탈 여부 또는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 검은색 선의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을 보자고 하면은 과거 형성된 구름대 상단을 두 번이나 두들겼지만 현재 어,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만 달러에서 지지를 현재 두 번이나 받은 상황이고요 현재 후행 스팬이 고개를 살짝 들면서 다시 어, 재차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돌파를 이번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다음 가격의 어, 움직임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상단에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꽤 강한 하방의 흐름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자, 같은 라인을 세번 연달아 두드렸지만 어, 두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패턴으로 보자면은 어, 삼중천장 패턴을 열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가격이 다시 상방으로 움직였을 때이 주봉차트의 구름대 상단 가격으로 보자면은 약 11,500달러 라인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를 어,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라인은 현재 가격 어, 기준으로 보자면 전환선 하늘색선의 전환선 부분이니까요 가격이 올라오면서 전환선을 돌파하는지 혹은 저항하고 떨어지는지 그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 일목균형표 관점의 일봉 차트고요 어, 제가 오늘의 주제가 11,130달러 도달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후행스 팬, 후행스 팬이 쭉 내려오다가 구름대 속으로 일단 진입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름대 상단을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름대 하단과 과거 형성된 캔들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름대 상단 아, 하단 일식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구름대로 다시 진입한 상황인데요. 자, 제차 후엔스 팬이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과거에 형성됐던 캔들, 캔들과 구름대 하단을 따라서 후엔스 팬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의 가격도 역시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이 후엔스 팬은 현재 가격을 뒤로 옮겨놓은 그러한 지표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 오늘부터, 자, 이런 식으로 이 캔들, 과거에 형성된 캔들을 발판으로 삼고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지점, 기준선, 과거에 형성되었던 기준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기준선까지 가격 프랜스페이 도달했을 때 가격이 약 11,130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11,130달러 도달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오늘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약 4일 동안의 어, 상승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도로 보자고 하면은 오늘부터 1일 2일 3일 4일 약 8월 30일 2 0 19년 8월 30일 11,130달러 도달 가능성을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 후행, 후행스팬의 움직임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난 8월 19일과 20일 정도 이 구름대 어, 폭이 굉장히 얇은 이 부분 돌파를 시도했었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구름대가 얇은 부분에서 돌파를 강하게 하거나 또는 이탈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 이번에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만 달러선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스팬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구름대 얇은 구름대로 진입을 하면서 네, 11,130달러까지 도달을 할거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목구역표 12시 12시간봉 차트도 꽤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어, 과거 형성되었던 구름대 하단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움직여주는 후행스팬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 후행스팬 앞에는 이 강한 음봉들, 음봉 은봉 캔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캔들과 캔들이 사이가 벌려있는 이 부분을 돌파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음봉에 부딪혀서 거꾸러진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 구름대 하단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혹은 캔들의 캔들 따라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 올라 타면서 이렇게 구름대 상단까지 구름대 상단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구름대 상단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1일봉의 기준선과 마찬가지로 약 11,139달러 어, 그 정도 라인 되니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후행스팬이 이런 식으로 이부분만잘 앞에 있는 장대음봉만 잘 통과를 해 준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전환선과 기준선 역시 돌파하면서 구름투 상단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 후행 스팬이 어, 장대 은봉과 만나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을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크게 어, 주시를 해야 될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어,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차트 일봉 차트고요. 이동 평균과 이동 평균선 같은 면 일일봉 차트입니다. 모양 하면 이 단기 단기 평선, 중기 평선 장기 평선세 3평선이 현재 굉장히 가깝게 서로 만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통 이런 평균선들이 어, 이런 식으로 서로 가깝게 만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조만간 상방 또는 하방으로 강하게 어, 움직임을 보이는 어,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그런 움직임들이 단기방, 단기봉 한시간 봉이나 뭐 이런 단기봉 차트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1봉 차트에서 최근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동평균선들이 가깝게 모인 이후에 강하게 상방의 뭐 흐름을 보이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뭐한 시간 봉 차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몰려있다가 움직이는, 서로 몰려있다가 아래로 내려 꽂는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뭐 여러분들 차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현재 11봉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동, 이동평균선들이 모이고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렴 내에서 어, 이런평소들이 계속 보이다가 상방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꽤 강한 상,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하방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꽤 강한 하방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를 근거로 보자고 하면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비트코인 브리핑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 클릭은 저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어,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 컨텐츠가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비트코인 오브블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